지인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음식 주똥만큼 먹는 거를 굳이 보면서도 그걸 또 굳이 뺏어 먹겠다고 음... <람쥬> 와 드디어 점심을 먹는다 집안일을 드디어 끝냈어 맛들럽게 없네. 내 식단 볼래? 계란 먹고 싶어, 타투? 타투야, 계란 먹고 싶어? 타투야, 계란 먹고 싶어? 야, 엄마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, 응? 밥을 쥐똥만큼 먹는데 꼭 그것까지 뺏어 먹어야겠냐, 니네는. 사료가 저렇게 많은데. 엄마 이 뒷동만큼 먹는 걸꼭 굳이 이렇게 뺏어서 먹어야. 아니야, 아직 다 까지도 않았어. 엄마 두유 한 입만 먹고. 나 정말. 나는 정말. 니네 때문에 진짜로. 인생의 살맛이 안 나. 왠지 알아? 니네는. 내 옆에 모든 걸 가져가려고 그래 응? 내가 너네한테 다 퍼주면 뭐해 너네들은 다 퍼주고 퍼주고 퍼져도 내가 부르면 오지도 않지 응? 내가 먹을 걸 들고 있어야 그때야 좀와 주인이다 주인이 먹을 걸 들고 있네 저게 주인을 보고 오는 건지 먹을 걸 보고 오는 건지 하면서 오기나 하지 응?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지인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음식 주똥만큼 먹는 거를 쿠짐히 보면서도 그걸 또쿠짐히 빼서 먹겠다고도 응? 어차고 이거 흰자는 니네 몸에 안 좋아. 아왜 내가, 내가 흰자는 니. 응? 또 까잘랑 구는 거지, 지금. 3, 2, 1. 아! 아! 아, 아파! 빙글빙글 돌지 마. 나는 하나도 안 신나니까 너 빙글빙글 돌지마 신나지마 난안 신나니까 아타악 아니 저 줄게 줄게 우리 공지 줄게 아 몰라 아 몰라 자 먹어 아또노른자만 골라먹죠 그죠 우리 탁두는 맛있는 노른자 니다 네 먹어 맛없는 흰자 내가 다 먹을게 난 <목소리> 하나도 안 신나니까 너 부끄끄럽게 지마난안신나 なじま